부평구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일동자생단체연합은 마을의제를 정하고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부평 일동 만들기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맞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12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협약은 노인 장기요양제가 1에서 4등급을 받은 고민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입원을 방지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개월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가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일동 자생단체연합은 부평일동의 현안 사항인 쓰레기 없는 마을, 아름다운 부평일동 만들기를 마을 의제로 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정북 인천광역시장,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관내 청소취약지 세개소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부평일동에서 진행한 청소취약지 해결을 위한 노력, 타지역 우수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향후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형남 부평일동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무단투기 방지용 현수막 게시 시 문구 수정과 감시단 역할 등의 좋은 의견이 개진됐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모든 자생단체원이 민관 합동 무단투기 단속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 소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유시장은 부평일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설치, 부원초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 설치 등을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동에서도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가정 122곳에 김장김치 10kg씩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올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과학을 주제로 한 11월 토요일엔 피크닉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토요일엔 피크닉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 나비 브로치 만들기, 지문 감식 체험 등 청소년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부평구가 2022년 인천시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모든 공직자가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열린 행정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파의 우리집 수도계량기를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봅니다. 동파 발생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온성이 좋은 보온재로 외부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채워줍니다 두 번째, 영하 10도 이하 한파가 지속될 때는 장시간 외출 시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수도관 주위를 천천히 녹여줍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반드시 수도 계량기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시설물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용 미생물 EM 외부 공급기 운영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부평구청, 부평 4동, 상곡 1, 2, 3동, 청천 1, 2동, 갈산 1, 2동, 삼산 1, 2동, 부계 2동, 일신동, 십정 1동 총 14곳이 그 대상이며 혹시라도 EM 발효액이 필요한 구민들은 부평구청 6층 자원순환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페트병에 담긴 보급액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고민들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늦가을 날씨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돌변했는데요 3년째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겨울 초반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한파 대비시설 점검을 사전에 꼼꼼하게 하고 고장난 경우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파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